일단은 네. 뭐 보식 보기 전에 네네 부족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이 저희 부족은 일단 원래 부족이 있었거든요 한 다섯 여섯 명? 네네 근데 그분들이 다 점율이 안 좋으시고 저희 이렇게 두 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지금 두명 바다에... 2인부족이에요 2인부족? 네네 2인부족 어... 바다의 노래 세라핀 저랑 이 끝말잇기 좋아? 이렇게 둘이서 같이 다 했어요 어 근데 부족원은 다섯 명이.. 아저 포함 다섯 명인데 아 그.. 한 명은 저 부캐 제작회고 제작자님 음, 아 부캐들 음, 이야 아 타워마다.. 절토마다 잠깐만 아 지금.. 아망한경이망한경 혹시 있나요 이거? 내망한경을안 챙겨 아 거냐, 네네 이거? 저 있어요 이쪽으로 이 절토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텟아 유티는 2호사가 아니네 아직 아. <웃음> 아 약간 좀 아쉽다 아 유티는 UT는... 아 이게 예. <웃음> 약간 탄좀 볼게요 3000발 네. 42발 4000발 어다 근데 캡으로는 안 채워 놓으셨네 투수 2호사 254, 체력만 2호사네요 네네냉공까지 랭크스... 2호사를 찍어보려 했는데 네예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분명히랑 아 렉스 지금 모토포트 위에다가 다아 <웃음> 이거는 근데... 여기 세워둔 이유가 애들이 자꾸 메아스로 시체 크루즈를 하더라고요 위에서 아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렉스를 다 세워놨어요 아 오케 이 오케 이 확인 확인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못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뭐 많이 쳐들어오긴 했나요? 아 쳐들어온 부정은 진짜 단한 명도 없었고 꼬장을 부리던 부정은 좀 있었거든요 음 꼬장만? 근데 애들은 저희가 다 털어가지고 <웃음> 이제 없어요 아 피오르드로 알파세요 그럼? 어...그렇죠? 저희가 피오르드로 알파죠 오와 두명에서... 네 야.. 대단한데 둘이서? <웃음> 둘이서 이거 탄까지 다 풀로 채워놨으면 진짜... 아니 탄은 이게 풀로 채울 수 있었는데 여기 서버가 스트라이더 스폰율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? 음... 그러니까 스트라이더가 중간에 죽어버려가지고 예. 이게... 중간에 자원 수급이 좀 끊겼어요 아 그래가지고 탄을 많이 못 쳤어요 오케오케 이이 그럼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? 네네 혹시 어디 계세요? 저 여기 지금 입구 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어... 쪽 여기가 아, 좀 그... 약간 또 사기 집터지 않나요 여기? 네맞아맞아 맞아.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어디죠 어디? 어여아 여기에... 구멍이 있구나 네, 구멍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아... 투소 다고 아... 좀 레기 와우. <웃음> 메가 로돈도 2호선 찍었어요. 잠깐 메갈로돈도 네 네. 메갈로돈 뭐야 이거? 29짜리. 오. 야, 야 아, 바리오닉스? 야, 이거 네. 바리오닉스 있어요. 변태인데 <웃음> 아니, 바리오닉스를 <웃음> 저희가 한번 해 봤거든요. 네. 스테고 기절시켜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. 해 보니까. 아 기수 이제 스턴걸리니까 기수랑 아, 스테고까지 아, 스턴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다고요 와... 바리오닉스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? 이렇게 여기 동굴에서 시턴이 써져요 근데 여기... 왜 여기... 여기만 그런거야? 아니면 다른 동굴들도 다 똑같이 되는건가? 그 젠투 우주지역은 다 돼요 젠투 우주지역? 음, 와... 근데 바리오닉스를 그냥 <웃음> 이 입구에다가 그냥 이게 <웃음> 예, 바리오닉스가 여기가 좀 체력 스탯이 낮아서 그렇지 원래 이호사를 찍으면 한 다른 서버는 30만, 40만 음... 나오거든요. 아우 죽이기도 빡세겠네. 네 메이트 부스트까지 받고 있고 안장도 풀 수치라 이게 테크와를한 400대를 맞아 죽어요. 바리오닉스가. 400대? <웃음> 네. 그래가지고 이게 바리오닉스를 여덟 마리씩 풀어뒀거든요 라인마다. 음...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오프가 떠도 미는데 10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<웃음> 화방 털에 또틈틈이 깔아뒀어 안쪽에는 털에 세탄이 별로... 어우... 야 많이 들어가 있네 네 안쪽에는 많이 채워놨어요 근데 헤비는 별로 안 들어가 있고 <웃음> 들어와서 어.. 여기도 그라운드.. 아.. 아..여기 뒤에.. 오게티인가요 이거? 아, <웃음> 아 여기는.. 빌드를 하려고 했는데.. 아 그렇지 뭐.. 적, 적 쳐들어왔을때.. 트랩만 네. 달면 되는거니까.. 아 그렇죠.. 그리고 여기까지 솔직히.. 저는 못들어오지 않을까.. 생각하거든요.. 음, 여기는 <웃음> 또.. 뭐있나요 여기.. 아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? 뭐야 여기.. 물이 아, 농장이거든요? <웃음> 농장? 네 농장.. 오 잠깐만.. 어.. 무슨 농장이죠 여기가? 그러니까 t v e 감성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저희가 약간 초가집 비슷하게 하나 만들었어요. 잠깐만, 어. 뭐, 뭐 아무것도 없는데, 아, 이게 아카티나 농작이요 오디오, 오디오, 이쪽, 이쪽, 이쪽... 아, 어, 여기가 그럼 여기 트로밍 환댄가? 네, 그... 얘야, 그게 공... 진짜 공공 단점이 공룡들이 다 떠다니네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그리핀이 다 떠다녀 가지고 좀 아, 힘을... 뭐야? 여기 물도 있네. 예. 네, 물도 따로 있고 물판장이고. 되게 좋아요. 좋네. 제가 지금 그걸 다꺼너 가지고 아. 어.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가 첼론. 메가 첼론은 브리딩을 안 하셨나 보네요. 아, 메아첼로는 그냥 시체 가리기용으로 브리딩하했어 아, 시체 크루즈용. 오, 네 포레스트가 다섯 마리, <웃음> 아이스가 한 마리, 포레스트 여덟 마리였는데 어. 전쟁하다좀 죽어가지고. 카르보 이호사. 이게 뭐야? 사마귀? 사마귀도 이호인가요 혹시? 네네, 근처 이호사. 이거 털어서 먹었어요. 오. 여기가 끝입니다. 아, 여기가 끝이에요? 아 이거 화약도 많은데 총알 좀 만드시지 아 총알 여기 천만발 있어요 아 그럼 좀더 넣어놔요 <웃음> 아 근데 여기 총알이 무게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음... 옮기기가 좀 힘들어요 이 그럼 총 얼마나 하신 거죠? 여기 서버에서 플레이를? 어 정확히는 한 2주일 정도 됐어요 2주 동안? 네단 한명도 이게...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쳐들어온 부족은 없고 고장만 들었어요 <웃음> 네, 근데 아마 쳐들어왔어도 못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군요 음... <웃음> 혹시 이 영상 보고 여기 살고싶다는 분들 바리오닉스 무조건 먼저 브리징 하세요 <웃음>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네네. 어, 저기 진짜 바리오닉스 있으면 개사기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<웃음> 그 먹으려는 이게 쟁탈전이 많이 치열해질 수도 있겠네요 아 그게 저희가 원하는 부분입니다 <웃음>